오무 정거마을! 정거마을 문화거리! 오늘은 정거마을 문화거리를 갔다가 네마지향 가서 인물도구 보고 방을 살 거고요. 오 하고? 벽화다! 아유 이쁘다. 솜사탕 같다. 그냥 할머니들 사는 집인데 벽화가 다 그려져 있는 거구나. 우리 이런 거 앞에서 사진 찍어야 아. 되는 거 아니야? 맞아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자본주의가 나온 괴물. <웃음> 여기서는 골목에서 뺑 뜨어도 아름다워 보일 것 같아. <웃음> 어, 이거는 뭐 우리가 할게 없고 그림이 더했네. 응. 양보해야겠다 이번에는. 어, 근데 이거 사이코지만 괜찮아에 나오는 나비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. 나 나비 엄청 잘 그려. 와, 어, 양식 엄청 많다 여기. 어, 진짜 많네. 쫙 깔렸네. 이다굴인가천지 빽깔이네. 오. another moment when you're not around i know you're my 감사니다오 your you I, I, you you 귀여워. 내가 불렀다. 앉아. 우치 손손손 안아 니까 간식 안 줘. <웃음> 아이 귀여워! 엄청 신났다! 아, 여기 진짜 시원하다. 바람이 진짜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. 이게 산 그런 바람이 아니고 습하지도 않네 바람이. 어. 트윤씨는 어, 머리 되했는데요저 지금 좀 숙이고 있어요. 아, 저도요. 너무 위험해요. 그럼 아, 어떡해. 와 여기는 다 자갈밭이네. 어, 여기 운동화 신고 와야겠다. 오 하트 모양이다. 약간 하트 같지? 이것도 굳이 따지자면. 아니네? 오,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워. 일부러 앉은 거죠? 넘어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네. 가밤 자갈로 아, 공기놀이. 공기놀이! 3단이야? 아뭐 3단... 한번에 한 번에 3단! 한 음... 3단 하면 성공! 네. 그럼 바로 퇴근! 칼 퇴근! 네. 아니 여기 이런 데서 하면 안 돼요? 좀 평평한데? 이거? 아 이게 뭐예요! <웃음> 에이 이거 좀 심했다! 둘 중에 한 명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? 아 이게 어려우니까... 오케이! 내가 네, 이거 잡아줄게 오케이. 갑니다. 도전. 둘. 아! 어, 죄송해요. 아, 나 진짜 돌이 튄다 막. 판이 안 좋아서. 아. 아, 너무 어려워. 삼세판 한 사람당 세 번씩 한번한번한번한번 오케이 도전 어. 가운데 어예예할수 yeah, yeah. 있어 할수 있어 아 오상장 아. 아 이건 잡아야 하는데 놓친 건데 아이 자꾸 튄다. 좋아, 좋아. 공. 오, <웃음> 오, 좀 해봤디. 주물럭 있죠? <웃음> 주물럭 있죠? 이 국제 경기의 룰에 국물. <웃음> 아뭐안 놓쳤다 생각하고 해보자. 안 돼, 이거 바닥이 안돼서 미션 실패.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우리 지팡이 하나씩 주면서 걷자 우와. 젖었다 야 여기 저 이거 타고 퇴근할게요 가자 아 여기 코트 맡기셨죠? 최근 실패 네 아, 여기 3번 코트 맞으시죠? 아니요 그거 아니고 저 위쪽에 이거, 있는 거요 네네네네네 아, 여기 아 감사합니다 아. 이집 잘하네 아, 네. 고생하세요, 네.